초밥을 먹어볼까 밥은 적고 회는 정말 두툼한 초밥 오늘도 초밥을 준비하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뒤에 있으니 많이 봐주세요 홈사운드 <목소리도> 광어초밥 먼저 네 아니 광어가 진짜 두툼해요. 아 이거 어, 괜찮은데? 와 이게 밥이 되게 조금 있는데. 광어가 진짜 두툼하게 있어서 거의 광어 먹는 느낌으로 밥은 살짝 뭔가 그 감칠맛과 간을 더해주는 초밥이니까 살짝 그 식초에 살짝 새콤한 맛이 간을 더해주는 그런 느낌인데 연어 가 보세요. 대박! 와 연어가 진짜 시, 신선한 것 같은데요. 아, 비린 맛이 하나도 안 나요. 근데 그리고 살이 엄청 쫄깃쫄깃하네. 어떻게 이러지?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거. 와 아니 진짜 맛있는데? 제가 저번에 그 연어 통으로 사다가 직접 막 잘라가면서 먹었잖아요. 아, 그거보다 훨씬 맛있어요. 와, 뭐지? 다음에 여쭤봐야 되겠다. 아니 연어 식감이 엄청 쫄깃쫄깃해. 원래 연어는 약간 스물스물한 되게 부드러운 느낌인데, 아, 다음에 여기서 연어 회도 사 먹어야 겠다 어, 괜찮은데, 진짜 와, 맛있다. 음, 넘어가기 전에 우동 한 잡칼. 계란. 음, 촉촉하고 맛있는데. 다음은 새우. 유부! 유부는 뭐 그냥 먹죠, 보통? 아, 신기하다! 근데 어렸을 때는 유부초밥 진짜 싫어했거든요? 그래서 소풍 갈때 유부초밥 싸주면 진짜 싫었어요! 그래서 김밥을 항상 싸달라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참... 이 커가면서 입맛이 변한다는 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다음은 문어 맛있어요, 문어요 다음은 조개 쫄깃쫄깃! 쫄깃쫄깃한 그런 식감이에요 그리고... 새우! 새우초밥을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바뀌었어 연어초밥으로 장어! 두둔 강어 그냥 먹을까? 어, 어. 튀김. 근데 시간이 좀 오래돼서 바삭함은 기대할 수 없지만 안에가 좀 매콤하게 되어 있는 그런 김말이입니다. 김김치말이 약간 그런 느낌? 김치가 안에 같이 들어있어 어, 맛있는데? 김치김말이가 진짜 맛있나요? 광어. 아니 근데 딱 진짜 봐도 아두 <웃음>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잠깐! 여기서 영상의 끝이 아닙니다 이 음식을 준비하기까지의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어서 나오니까 그때 또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초밥을 먹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 구독자 분께서 지금 입덧중이라 초밥을 먹을 수가 없는데 아거어 먹어도 너무 타던거 그래서 <웃음> 어 구독자 분께서 지금 입덧중이신데 초밥을 아 먹고 싶은데 비호나 아 잠깐 조용해질 수 있어요? 잠깐 합중이가 됩시다! 합! 쉬잇! 아빠 빨리 해! 제 구독자 분께서 지금, 지금 입덧중이신데 초밥을 먹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싶다는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오늘 초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다 맛있었는데 광어랑 연어는 진짜 너무 맛있었고 다른 초밥들도 대체적으로 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시 간다면 저 광어초밥이랑 연어초밥만 잔뜩 먹고 연어회도 다시 연어회 이렇게 시켜서 먹고 싶은 그런 집이었어요 음? 아빠 빨리 할까? 응.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 보실까요? 여러 <웃음> 뭐 초밥 사러 갔다 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음. 자기 뭐 먹고 싶은 거 있어? 아 자기 참 그거 생선 먹으면 안 되는구나? 음, 날것은 어, 그러면 그냥 나 먹을 것만 포장해 올게요 네, 먹거 있으면 것, 아 그런 거 먹어도 되나? 아, 문어 그 삶은 초밥 아 근데 난 그거 싫어 <웃음> 문어초밥 싫어? <웃음> 어, 계란 계란 6알만있으는데요 알았어요 갔다 올게요 아 지금 이제 스시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스시가 어, 맛있는 집이 있다고 해서 지금 왔는데 짜잔짠짠 어우어우 어떡하지? 지금 브레이크 타임인가봐요 어 큰일났네 어떡하지 어, 일단은 윤량 이직으로 가야 되겠어요 출발 오. 아니 잠깐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시간이 3시거든요 다른 데도 할 수... 브레이크 타임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두 번째로 가려는 것도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비 3시 1년쯤입 있나? 아네 거기 혹시 브레이크 타임이 따로 있나요? 아 3시부터 4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아 진짜요? 네아네 아, 네. 알겠습니다 네아 이러면은 못 먹겠는데요 오늘? 큰일났네 이거 자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텐데 어떡하지? 뭐..뭐..뭐 뭐, 뭐 사가지? 아 근데 이럴 때는 혼자 고민하는 거보다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게 빠른 거 같아요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. 네. 브레이크 타임이에요. 그래요? 응. 어. 3시부터 어, 3시부터 5시 반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래요. 그래? 어, 따로 써 있진 않는데 여기는 어, 그치. 그 율량제과에서 빵사 갈까요? 아니 나 빵은 그냥 아, 그때 그 빵? 어. 알았어요. 네. 네. 좋았어. 그러면은 율량제과 갑니다. 아질이랑요. 아질이랑 올리브 하나 주세요. 가져가시면 바로 드세요. 음, 네. 대온 잘라 드릴까요? 네. 요 발사믹 식초 올리브를 섞은 거예요. 요빵 네. 찍어 드시면 돼요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히계세요 네, 얼른 가사 먹어야 되겠어. 아니,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먹여야 되겠어. 저는 괜찮은데, 아내를 옮길 수 없습니다. 이게 입 덧할 때는, 이 공복이 유지, 공복 상태가 되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뭐를 이렇게 조금 조금씩 먹어줘야, 속이 불편하지 않아요. 근데 이게 한번 이제 공복이 돼서 불편하기 시작하면, 걷잡을수 없이 이게 막, 이게 좀 심해지기 때문에, 얼른, 먹여야 됩니다. <웃음> 집으로 출발 <웃음> 여보 나왔어요 짜잔 <웃음> 아 여보 근데 갔는데 진짜 엄청 또 맛있어 보이더라 빵 보니까 나도 얼른 먹자 어때요? 이거 올리브다 음. 음 이거 진짜 올리브였어요 이게 어. 아 음우 이거 바질 같아요 음. 여기 막 바질을 이렇게 만져 바질 바질 <웃음> 안 보여 얼굴이 까맣게 보여 아내 얼굴? 음. 까매서 음 맛있다 완전 새롭다 엄마 음. 빵 진짜 부드러우면서 쫄깃쫄깃하면서 담백하면서 그 바질과 올리브 각각의 향이 제대로 잘 살아있어요. 그래서 홍 다시 왔습니다. <웃음> 오늘은 그래서 굉장히 일찍 왔어요. 11시 반 부터 오픈인데 지금 딱 11시 반 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기필코 제때 포장을 해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왔어요~~ 음. 아 이거 엄청 맛있어 보인다 한번 먹어서 봐봐 이거 네 거. 음. 하나에 딱 어때요? 이정도면 실하지? 충분하지 응. 특선이 2인분이고 모둠이 1인분이야 네. 왠지 1인분만 먹으면 너무 적을 것 같은겨 응. 그래갖고 2인분으로 샀어 잘했덩? 잘했당 잘했덩 나도 이따 내가 많이 뿌린 걸 보나? 와진다와 진짜, 진짜 맛있다 그치? 와 연어 살봐 아연어 광어 살봐 미쳤지? 씹히는 탱글탱글 어. <웃음> 음. 어때? 맛있어 맛있어? <웃음> 아 기대되네. 침 나오잖아 자꾸. 빨리 먹어야지. 연어가 진짜야. 아 연어 진짜야? 응. 가짜 연어도 있어? 편집. 후! <웃음> <편집. 웃음>